김성태, 신원 미상 3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투쟁 중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5일 오후 뉴스일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원을 알수 없는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김성대 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던 중이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회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중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오른쪽 얼굴을 맞고 쓰러졌다. 폭행을 한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경찰은 김대표에게 폭행을 가한 남성을 조사 중이다. <목소리>